Burn milk. Burn milk. Burn milk. Burn milk. Burn milk. Burn milk. Burn m i 이 k Burn milk. Burn m 이 l k b u 아이폰하고도 안 붙어? <웃음> 아 내가 저거 디케이 형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음. 안 떨어져? 어 해제를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해 그냥 디자인해서 싫는데아 <웃음> 그걸 이제 호불호니까 좋아하는 그러니까. 사람들 좋아하잖아 아 근데 이 디자인을 좋아한다고? 너도 좋아? 하이자 그러니까. 이렇게 음. 쓰시면 음. 돼잠가 다시 어. 자 한번 딱 써보세요 음 천천히 음악 한번 음. <웃음> 고민되네 어때요?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. 괜찮지? 제가 다른 리뷰들 봤을 때 진짜 혹평이 너무 많아서 어우 진짜 별론가?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고 아까 댄스 막을 하나 들었는데 펀치감 좋은데? 좋은 펀치감? 디자인이 좀 그런가? 와 이거 나 디자인은 어디 알리에서 뭐 2, 3만 원대 있잖아 아 이게 되게 없어 보여 이거 진짜 이거 무광 이 고무에다가 야 이게 뭐야 이게 형그 마크 봐봐 마크 이게 뭐야 이게 별은 그 마크가 어. 몽블랑이야 아몽블랑거야 이거 에어맥스가 아니라? 어? <웃음> 아이씨 어쩐지 이상하더라 별도 이상하고 애플 로고는 없고 아 근데 내가 속을 수 밖에 없었던게 그 애플 그 리뷰 봤을때 그 LR이 안에 찍혀있더라고 근데 이게 똑같이 안에 찍혀있더라고 야 근데 이거 디자인 진짜 너무하다 야 몽블랑이면 내가 아는 그 몽블랑 그아 근데 이게 디자인 이렇게 밖에 못 뽑았대? 그래, 메시, 에 메시, 나 메시인 거 봤는데 디자인, 어 그래? 모델이 다른 건가? 리미티드 <웃음> 에디션이야요? <웃음> 아 그래, 몽블랑 씨, <웃음> 야, 가, 가. <웃음> 오늘은 에어팟 맥스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Burn, k 오, 뭐죠 이거? 야 근데 이거 연상시키는 모습이 있는데? 여자 속옷 같지 않냐? 이 디자이너가 그거 생각하고 만든 것 같은데 아니면 은 여자 핸드백 뭐 이런 거라든지? 어 약간 핸드백 느낌이 어, 어. 있는데 그치 이거 모르겠어 사실 조금 약간 아방가르드한 느낌이라 디자인적으로 뭐가 아 예쁘다 뭐세까하게잘 나왔다 뭐잘 모르겠어요 뭐 좋아하실 분들은 다 좋아하실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이거 연결돼 있나? 음. 평범한 헤드폰 디자인은 아닌지 한번 봐도. 뭔가 네. 부담스러운데? 아 좋아할만한 사람들 좋아하는데 야 이거 왜 이게 떨어질 것 같아 이거어 이게. 이게 뭐야 이게? 그게 요새 새로 나온 어. 그, 그 패드래요 어 이거 괜찮은 거야? 한번 착용해보세요 이거 커버 아니야? 또나 속이는 거 아니야? <웃음> 커버 씌워놓고 이 <야>, 커버지? 커버야 <웃음> 커버 <웃음> 아 진짜 <웃음> 나 쓸뻔했잖아 <웃음> 쓰기 전에 <웃음> 야 그만해 <웃음> 어이씨 뭘 하지 못하겠네 어, 어, 오, 지금 마이크가 되어있는 건가?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 같은데? 완전 잘 들려? 어, 그거 되게 좋지. 어, 되게 클리어한데? 그, 그, 요 위에 음. 버튼이 조그맣게 있을 거예요. 음. 그거 누르면. 어, 여기 사장님, 여기 불량품 같은데? 안 돼? 어, 어, 이 버튼인가? 그건 볼륨이고요 음, 여기? 네. 어, 어, 오, 차단 장난 아닌데? 되게 자연스럽다. 어이 마이크 진짜 좋지 형. 어. 그냥 되게 자연스럽다. 맞아. 이거 야 이거 이거는 내 인정. 어, 인정. 인정. 어. 어때요? 70만 원이야. <웃음> 야, 애플 값이 얼마야 지금? 그러면 야 이거를 70은 잘 모르겠는데? 좀 전에 몽블랑 있었잖아요. 몽블랑에서 그런 펀치감도 없고 저음도 펀치감이 그렇게 있는 저음도 아니고 되게 그냥... 음... 에어팟 맥스! 올게 왔어. <웃음> 까만색 괜찮죠? <웃음> 어 좋더라고요. <어쩌라구요? 웃음> <웃음> 젠장. <웃음> 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. <엔시안하고. 웃음> 또 왔어, 또 왔어. Burn <웃음> moke. <웃음> 자 저희가 이렇게 에어팟 맥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. 네. 사운드 어떠세요? 아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. <웃음> 아니 너무 밋밋하고 <웃음> 저음은 메갈이 없고 그 다음에 사운드가 왜 그렇게 다 푸석거릴까? <웃음> 구리다. Burn <웃음> moke. <웃음> 요번 애플의 신제품 에어팟 네. 맥스는 구리다? 음, 구리입니다 다른 부분의 장점들은 있어요 주변 소음 감지 모드 아 어, 기가 막히죠 오 깜짝 놀랐어 어. 왜 내가 헤드폰에서 그거에 깜짝 놀래야 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랑 네. 그다음에 주변 소리 감지 모드에 대해서는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어, 너무 내추럴해요 음.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만 네. 음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나는 좋다고 얘기 못 하겠어 일단 <웃음> 기본적으로 아 이게 더 이상 음, 헤드폰이 나. 음향 기기가 아닌 거지 아 그리고 음. 사실 이게 가격대가 이 가격대 아니다 그러면 뭐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렇지. 애플의 그 브랜드 음. 가치와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취향 문제도 음. 음. 반영이 네. 될수 있고,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마감이나 만듦새는 너무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. 네.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<웃음> 음질이라는 거지. b u r n o 왜 이걸 이렇게 내놨을까 이 가격대? 근데 애플이 원래 음향기기 네. 잘못 만들어요. 아, 그렇지. 네. 에어팟도 별론데. 그나마 네. 에어팟 프로가 좀 낫지. 아.. 진짜.. <웃음> <웃음> 막상.. <웃음> 응. 그냥.. 굉장히.. 겹은데? 어씨 어떡하지? 할 얘기가 더 없지 하 어. 끝내자. <웃음> <웃음> 애플 제품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제돈 주고는 못살것 같습니다. 차라리 몽블랑 좋아. 아니 몽블랑이 디자인이 별로여서 그렇지? 네. 그러니까 음향기기로서의 헤드폰을 원하시는 <웃음> 야, 야, 분들이라면 저희 네. 리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네, <웃음> 우리 리뷰에 관계 없어. 그냥 응? 별로다 그랬어. 뭐, 다른 제품도 추천했잖 <웃음> 사실 다른데 가치가 있으니까 나, 나,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네.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. 네, 다른 리뷰를 참고하셔가지고 <웃음> 구매 가이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우리 이렇게 마치는 거야? 단점을 더 얘기해? <웃음> <웃음> 다른 거 사야, 다른 거. <웃음> 왜 이걸 이렇게 내놨을까, 이 가격대? 구독과 좋아요도 말 못하겠다, 오늘은. <웃음>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그좀 하고 또 하고 옆에 사람도 시켜주고 어? 어머님, 어 아버님 못하신단 말이야! 어 시켜드리고! 어? 형, 오늘은 아, 부탁해야지. 아, 부탁드립니다. <웃음>